네. 검찰개혁 지금 몇 프로 완성됐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상? 그 수술실 CCTV도 하는 거냐, 많은 거냐.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그 법사위 상원 기능, 체계적표 심사 기능, 이건 어떻게 윤석열, 최재형, 다 법사위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민TV의 박주민입니다 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줌터뷰 오늘의 게스트는 사실 굉장히 모시기가 어려운 분입니다 일정이 워낙 많으시고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라서 그런데 저희가 아, 과감하게 한번 모셔봤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항 이게 박수가 안 나옵니다. <웃음> 아, 박수를 쳐주실 만한 분들을 같이 모시고 오셨습니다. 예. 제가 원내대표 되는 바람에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으셔서 네. 나름 재미... 미안해서. 나름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웃음> 미안해서 부르는데 안올 수가 없었어요. <웃음>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대표님 의원실 쪽에 좀 여쭤봤어요 네. 뭐 무슨 질문을 하면 좋냐 그랬더니 뭐왜 이렇게 자상하신지 왜 이렇게 겸손하신지 왜 이렇게 귀여우신지 이거 뭐죠 이거? <웃음> 의원실분이 근데 이 의원님한테 여쭤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웃음> 질문을 왜넣으거야 <넣은> 하여튼 <웃음> 뭐 오신 두 분은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웃음> 아 근데 우리 의원실이 다른 의원실하고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뭐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지역에는 50대, 40대 그 비서들이 있는데, 네. 국회 근무하는 의원실 직원들은 100% 20, 20, 30입니다. 아, 40대도 없어요? 40대? 40대, 40대도 40대? 없습니다. 저도 이제 28에 비서관을 했었기 때문에, 음. 30대 정도면 충분히 보좌관 한다. 음. 제가 해보니까 가능하더라. 음. 저는 그리, 그렇게 젊은 줄 몰랐어요. 우리 보좌관들이 그렇게 사갔나? 음, 음, 음. <웃음> 의원실 분위기가 나빠서 사근 걸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그,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민주그룹의 중이라고요? 아, 아, 예, 네, 예. 예 대표님하고 예. 많이 닮은 그런. Hi, <웃음> h 이 민주그룹 원래 리더 중이야! <웃음> 아니 우리 보자진들이 아이디어를 낸 건데 네. 그뭐 동생을 하나 만들어 주겠다 아, 그래가지고 부케 더 잘생긴 동생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음. 뭐 원판이 문제가 있어서 <웃음> <웃음> <웃음> 저도 부케를 만들었는데 네. 제가 분명히 우리 의원실들 식구들한테 네. 요즘 그 뭐지 얼굴 잘생기게 나오게 하는 거 그거죠 아, 필터를 필더. 좀 이용해서 좀 해보자라고 <웃음> 했는데 다였어요 <웃음> <웃음> 인터뷰를 좀 준비하면서 언론 기사를 좀 봤더니 대표님 이름 앞에 외유내강, 겉바속촉 이런 아. 수식어가 붙는 경우가 되었네요. <웃음> <그건> 겉바지? <웃음> 탕수육 같은 네. 맛있는 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칭찬입니까? 네, 칭찬입니다. 네. 그리고 법사위 진행하실 때도 제가 보면 굉장히 좀 부드럽게 그러면서 또 강단 있는 모습을 또 가끔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막 방망이도 뭐... 세게 치시죠. <웃음> <웃음> 독재에 쓸모 <웃음> <슬일까> 하는 마이예요. <웃음> 마이 <웃음> 왼손으로도 방망이 치고. <웃음> <웃음> 어디 건드리면 제가 좀못 참는 게 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이를테면 정의에 부, 부합하지 않는다든가. 네. 공정하지 않다든가. 음. 원칙을 버렸다든가. 음. 하다가 이렇게 참느라고 참는데. 음. 이게, 이게 쌓여서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웃음> 그래서 터집니다 제가. 네. <웃음> 아 그래서 참 아마. 야당 의원님들이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음. 야당 의원들이 뭐 미워서 그런 건 아닌데, <웃음> 제가 이제 자제를 못해서. <웃음> <그런 것 같은데. 웃음> 네. 하여튼 뭐 법사위 운영하실 때 보면은 이제 두 모습이 상존하는 강단 네. 있는 모습과 부드러운 모습. 근데 이런 모습을 대학생 때, 20대 때는 좀더 하셨던 것 같다. 이런 평가도 있고 그런 후문도 들리는데. 거의 뭐 4학년 될 때까지 나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 학생이었는데 네. 그때는 학생이가 없어서 학원자유화추진위원회라고학자추일를 어, 네. 하기 시작했는데 을 네. 그때 저도 그런 저를 처음 발견했어요. 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내 모습을. 이거 네. <웃음> 평생 그 어렸을 때서부터 저를 그렇게 화나게 만든 사람들이 없었는데. 네. 주로 누가 그렇게 화를. 학교 측 아니면 뭐 학교 측도 있고요그 네. 다음에 그분 계셨잖아요 파란 기와 집에 계셨던 아, 그 당시에 뭐 26만원 네. 그분 <웃음> 학생회가 없었다 그러면 이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신 때 대학의 총학생회를 폐지하고 네. 학도국단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84년까지 갔는데 84년 일학기때 학원의 자유를 되찾자라고 음. 해서 학자추를 결성해서 활동을 하고 전국 대학 중에 처음으로 이제 총학생회를 부활을 시켰죠. 음. 그 다음에 저희가 부활을 시키니까 한 전국에 한 10개 정도 되는 대학이 음. 2학기 중에 총학생회를 부활시켰어요. 그런 과정에 이제 제가, 어, 감옥 갈 일이 생겨가지고 음. 그래서 인생을 피곤하게 살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웃음>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평민당 당직자로 처음 당에 발을 들이시면서 정치를 시작하신 건가요? 그렇죠. 네. 어 이제 감옥 갔다가 거의 뭐 85년도 끝날 즈음에 출소를 하는데 어, 출판사에서 좀한 1년 동안 일을 하다가 음... 어, 6월 항쟁이 이루어지면서 88년도 봄에 대통령 선거에서 3위로 낙선한 김대중 어, 이 총재와 평화민주당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어, 그래서, 이제, 이 당에 입당을 해서 어, 실무자로 일을 시작을 합니다. 보좌진 음, 생활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네네. 네, 당직자로 2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총재 비서실장을 하던 의원님이, 어, 나를 좀 도와달라. 라고 해서 이제 보좌진으로 또한 5년 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7대 국회의원이 되셨고 17대 국회의원 되기 전에 당의 부대변인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됐고 음.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서 근무도 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출마를 시작해서 16대 총선에서는 낙선 그리고 17대 총선에서 당선 음. 된 거죠.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그거 맞췄네요. 그거 얘기하면 한두 시간 하니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 요즘 국회에 대해서 이 말씀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뭐 20대 때 국회도 정말 심했지만 요즘도 야당하고 좀 대화가 잘안 되는 것 같다 이런 평가 가 많이 나오는데 대화 잘안 되죠. 특히 네. 그 그래도 제가 17대 때 국회의원을 시작해서 그런가. 네. 17대 때 활동을 같이 했던 의원님들하고 그나, 그나마 좀. 그이저 웃으면서라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 특히 21대의 초선으로 들어오신 야당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음. 막 말도 잘안 섞으려고, <웃음> <웃음> 아예 그 나를 좀 적군으로 보는 것 같고 <웃음> <웃음> 뭔가 이렇게 그 어, 타협했던 경험이 우리 별로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 대 반민주, 뭐 독재 대 반독재 이런 걸로 대립하다가 2000년대 초에 우리 민주정부 때는 완전히 동물국회 아니었어요? 의정단상에서 최루탄도 터졌으니까. 이 국회 선진화법 만들고 나서는 식물국회라 아무것도 못하고 서로 욕만 하고 으르렁거리고 제대로 일이 안 이루어지는 뭐 그런 경험 속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정말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 같다. 음. 이런 대립을 좀 푸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될 지위가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이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국민의힘은 또 대화를 하기보다는 뭔가 일을 처리하려는 우리를 가르쳐서 계속 독주한다, 독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네, 네. 근데 저희는 또 일도 해야 되죠. 아, 일을 해야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저희가 독주 프레임에 어, 자꾸 걸려들고 있는데요. 이제 그 프레임을, 그니까, 이, 비껴갈수 있는 방법부터 모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네. 이제, 입법청문회를 활성화하자. 라고 해서 제가 원내대표 되고 나서 한두번 정도 했죠 네. 어, 특히 이제 이 손실보상법 같은 경우에는 어, 소상공인들이 직접 와서 어, 자신들의 얘기를 어, 다 어, 털어놓고 어, 대안을 찾아달라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음. 그렇게 이제 그 국민들을 끌어들이니까 야당이 도망 못 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명숙 그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왜 한명숙 살리기를 하냐. 뭐뭐유죄냐 무죄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또그 꼬투리를 잡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추미애 장관이 감찰한 이유는 한명숙 총리가 결백하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라. 아니죠. 아니죠. 그 아니죠. 과정에서 벌어졌던 검찰권의 남용, 네. 인권유린. 피의자를 100회 이상 불러가지고. 음. 위증시키는 이런 과정의 문제를 밝히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검찰개혁의 배경이 되기도 하는 건데요. 이유가 되는 건데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계속 둘 거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검사가 할수 있게 그냥 놔둘 거냐. 이런 문제를 다루는 법안이 지금 법사위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그 법에 대한 입법청문회 과정에 그 위중교사 사건의 관계자들을 전부 증인으로 불러서 그걸 해보자. 재밌을것 같아요. 어, 어떤 사람들이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대답이 나올지도 궁금하고요. 음. 검찰 얘기하셨으니까 바로 이어서 바로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검찰개혁 네. 지금 몇 프로 완성됐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다음 스텝이 있다면 뭘까요? 음. 그, 그리고 그 스텝은 언제쯤 발견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없죠. 그러니까. 네. 검찰개혁만, 사법개혁 전체를 놓고 본다면 모르지만, 검찰개혁만으로 놓고 본다면 한 60%가 이루어진 거다. 아. 수사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의 상당 부분을 경찰에 넘겨줬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없어졌고요. 직접 수사는 뭐 6대 범죄에만 직접 수사 개시를 할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이루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검찰만이 가지고 있던 이그 기소권이 분산이 됐어요. 특히 검사에 대한, 검사, 판사에 대한 이 기소 권한을 갖는 별도의 기관이 생겼다는 거. 음. 이런 것들은 대단히 크고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60% 이상 법적으로는 60%에 왔는데 이게 정착되는 거가 한 20% 더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도 지금 이제 공수처에다가 이첩해야 될까 이첩 네. 안 하고 있고요.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검사가 직접 그 기소를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영역에서도 아직 남아 있고 네. 남아 있는 이제 육대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 계속 검찰에 둘 것인지. 보강수사의 경우도 되도록이면은 이제 수사를 했던 곳에서 보강수사를 하도록 한다든가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결정권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그런 정도까지 가는 걸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계다라고 네. 보면 가야 할 길은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술실 cctv도 얘기 나온 지 오래됐다 네네. 혹시 하는 거냐 마는 거냐 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 예, 많이 조율이 됐고 개정 단계까지 와있다는 음,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이것도 지금 저희 당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어, 국민적 요구도 높고 당에서도 음. 하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밝혔는데 그러니까 cctv법하고 같이 예. 두 개는 반드시 하겠다 문체위에서 이번 회기 중에 상임이라도 음. 어, 통과를 시켜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어니 <웃음> 아, 지금 이 자리가 우리 윤형 대표님을 타박하는 자리가 아닌데요. 그 법사위 상원 기능, 그러니까 체계적 심사 기능에 대해서 일부 조정하는 이건 어떻게 진행을 음. 하실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는 완전히 이저 법사위원회의 법률에 대한 권한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 반대가 심합니다 아, 야당은 그러면, 왜 그래요 어, 한편에서는 법사위원회 를 가져가고 싶은 욕심에 음, 그러니까 언제 언젠가 내게 예이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음. 이 칼자루를 질수 있는 그런 이제 날이 잘선 칼이 이어야 된다 이런 거죠 음. 저는 뭐 다른 법안 하나 좀 준비하려고요. <웃음> 체계 잡고 심사 권한을 어떤 형태로든 놔두면 이게 악용될 수지가또 있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법사위 기능을 좀 제한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네, 게제 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저도 이런 질문 언론에서 받은 적이 있는데요. 윤석열, 최재형 다 법사위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근데 거치기만 하면 왜이사람들연이은 대선 출마를 하냐. 이 법사위가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네, 법사위원장이 덕이 없어서. <웃음> <계속>. <웃음> 아, 참 그래서. 우리 사회에 뭐라고 할까요? 기둥 역할을 할 법치주의, 그러니까 그 사법정의의 기둥 역할은 역시 검찰 아니겠습니까? 음. 직업관료들의 기강을 잡는 역할이 감사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법제도와 직업관료제, 이두 기둥을 떠받치고 있던 수장들이 음. 바로 어, 정치 참여를 했다 심지어 임기도 안 맞췄습니다 네, 임기도 마치지 않고 네. 이건 대단히 심각한 이제 대한민국의 그 공화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음. 행위다 헌법 가치에 대한 도전이고 헌법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역할을 쭉 맡아 왔던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 음. 그들이 이만큼 썩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음. 이 지배 엘리트들이 관료층을 형성하고 있는 건데 이 층이 어떤 정부가 오더라도 그러니까 변함없이 제도를 운영하고 변함없이 그걸 유지해 나가 다는그 믿음 위에서 네. 대한민국의 헌법은 작동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분들이 스스로 그걸 버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이 임무 소임을 다하지 않고.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넙죽넙죽 받아들이는 이 정당의 행태도 저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다가 임기 안 마치고 그저 퇴직을 해서 정치하겠다 그러면 당신 같은 사람안 받는다. 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보수 정당으로서 해야 될일 아닐까요? 보수 정당은 이 시스템을 지키려는 정당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 그런 사람들을 넙죽넙죽 받아서 대통령 후보로 내놓으려고 한다. 정말 뭐 믿기 어려운 상황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받아서 열좀뭐 오래 얘기했는데요. <웃음> 예. 다뭐 법사위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개인적으로 대표님하고 이렇게 좀 깊은 얘기 나눈 경험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어. 제가 좀 샤이해요. <웃음> 윤호중 TV 개고하셨다고 하던데. 어. 예, 윤호중 TV인데요. 그 요즘은 또뭐 이렇게 그어뭐 뭐라고 그래요. 메가버스 이런 걸. 메타버스. 네. 아, 메타버스. 예. 죄송합니다. <웃음> 그 유행이라고 해서 예, 예. 그래서 제가. 유니버스로 <웃음> 저와 또제 동생 <웃음> 중이 아 그러니까 이제 <웃음> 약간 그 멀티버스 얘기하시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여러 우주가 있는 네네네네 예예예 예, 예. 멀티버스 멀티버스 그, 그러니까 그 어.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네. 윤호중 원해대표님만 출연하시는 게 이렇게 그 동생 아예제 동생하고 네. 자주,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저도 필터 쓰고 좀 그쪽에서 나 나가는 걸로 좀 아, 환영 환영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많이 걱정이 크실텐데요. 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주 bit of a l 코로나도 이겨내고 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도 이겨내고 선진국으로 정말 갈수 있을 것인가. 그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선 승리까지 모든 열정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새 길을 개척해 가겠습니다. 우리 박주민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 가끔 윤호중 t v 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끝나는 거죠? 여튼 <웃음> 시간 많이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잘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